야, 진짜 용궁이다. 혜신의 성. 저착했어 야채 엄청 크네. 아, 맞다. 저거, 저거, 왜 바다 사이 다리는 거야? 저건 다리 아니에요. 창의 유주라는 거죠? 이 바다를 지켜주고 있어요. 해, 그렇구나. 얼마 전에 다 이야기 했는데. 응, 어?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음> 내가 힘들다. <웃음> 엔딩이 두개 있는데, 배드 엔딩과 해피 엔딩인데, 이거를. 이걸... 선택을 잘해야지만 어떤 선택을 하냐 배드 엔딩이 어떤 선택을 하냐 해피엔딩인데 어디서부터가는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기 때문이다 빠밤 여기 아닌가 여기로 가야되구나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아니야 거부하네 저 길이 거부를 하네 여기도 거부를 해. 어, 길이 거부를 해. 나를거부하고 있어. 세상에 응, 여긴가? 아니네, 2층 여긴가? 여기도 어, 아니야, 열려있네. 뭐지? 보기 심이 생겼다. 올라가 보자, 들어가 보자. 항상 저 뭔가 열려 살짝 벽풍이기를 대볼까나 대볼까요? 반지않는 편이 좋은 일도 잔뜩 있어 예를 들어 그러거라든가 어 뭔지 모르겠지만 알아둘게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으흠. 옥상 끝인가 반바퀴 빙빙 돌아도 없으면. 또 올라가야 되네. 올라가자. 올라가고. 뭐 어, 꼭대기층 같을 거야 내 기억상. 어 여기다. 착. 아미다이분 착. 와. 착착착착 열리며 아 신기해. 오 왔다. 아씨 벌써부터 문제가 생겼다 까먹었다 해파리... 해파리 소녀의 목소리를 까먹어버렸죠 하, 뭔가 엄청 오랜만에 온갖 기분 들어 냥 어서오렴 받아놓아라 어서와 어서와? 아. 언제 만났지만 아좋아흥네 어, 어헝! 고장님잘 들어왔다 라고 마실 마신 하신다네아다나라 정말 미안해 어좀 뭐 쉬고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것도 다다쳐씨 이제 뭐 괜찮으세요? 응, 어, 괜찮아 하지만 강한 마고 사용하지 못해 타츠미야가 이렇게 된 이후로 녀석들이 우쭐해져서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망이야 하지만 나댄 화다노아라를 오래하게 시키기하는걸 그렇게 말해도 그걸 복원하려면 화다노아라 잊을 수.. 할수 밖에 없어 그건 그렇지만 얘 예, 바꿀게요 얘낭캐에요 예, 그건 그렇지만 사케씨 거창마 하지마 난 괜찮으니까 화다노아라 내가 반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되지는 너 잘못이 아니야 나쁜 건 녀석들이야 어헴 권영님은 상당히 마음 아파 계신다 마아나알라요 이제 너한테 이제 할 수밖에 없어 마음 매울 쓰레기구나 아니에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근데요 이 낭케 난케, 낭케가 무서워요 마지막 보모는 배드엔딩이나 후반에 보면 알수 있어 진짜 개터 정말 귀여워! 엄청 귀여워! 나 이거 이런 그림책 갖고 싶어 이미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요즘들어 도대체 고기미미 그 눈에 일 정도로 잦아졌다 해. 네. 그녀석들은 점점 세워간 것이고 그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내만 해 근처님은 세소의 싸움만 피하고싶기 바라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와다 놓아라 이건 곤충일 떡, 그리고 와던 노라도 아버지 뜨기도 하다. 와, 침묵... 와던 노라요... 와닿을 격 부분하고 도사 직업이 집에 자시하거라 네, 나... 아, 너보힘더라요 이게 더힘더라요바로아가할수 있는 있다면 뭐든지 말해. 바다노 아라노아라부리하지말고바다노아라 너만이 희방이야 부탁한다 에이 그 놈의 희망 후. 아 끝났니? 네 여기 진짜 재밌네 지금까지야 바다같은거 언중이 없었으니까 엄청 신선해 바다의 맛도 신선하고 뭐라 그런거 이사람 아,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는데, 잠깐 물어보될까 뭔가요? 도사제국이란 건 뭐야? 이 나라나 사이가 안 좋은 나라야? 아, 그러니까. 굿! 그것 전에 다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해드리죠. 그거 알고 보니 좋기였다. 따단. 아, 누구실까? 다 취미합니다. 당신이 와다노아라가 신세졌던 마녀 보시죠? 음, 아마도? 와다노아라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정말로 감사드려요. 아니, 아니. 난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 피터야 안녕. 그것도 어서오세요. 피터야 이거 기억나니? 사단전 우거우거 시절 때 내가 했던 거. 대응거 와다노아라. 기억날지 안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 그래서 도사제국이라는 것이어두 나라야? 도사제국 여기서 아주 먼 땅에 있는 지국이에요 지금 이 나라 바다제국 도사제국은 전쟁에서 뛰고 있지요 그렇단 말이지 웃사 그래서... 전쟁이 그렇구나 <웃음> 도사제국 간 싸움은 긴생월동지소되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그쪽에 일반적으로 이 나라에 공개하고 있는거지요 우리는 싸우는 거원치 않아요 가능하다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쪽에서 전혀 이야기 들어지 않아요 알아라 그렇다고요 아, 아. 어, 어. 그쪽이 얌마스러 놈들 많다고 옛날에 가본적 있어서 말이지 메모카는 바다 밖에 세계에서 온 거니까 응 그렇지 응 음, 꽤나 가격도 나라네? 사사 제국은 지금도 세력 강화시키고 있어요 무슨 리더인지 모르겠지만 악마를 고용한다는 사원도 악마라는 건 뭐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나쁜 녀석들을 말하는 거야 네 하지만 정원 악마들이 잔뜩 있다고 내가 아는 것도 그런 표셔 그래? 악마를? 그거 귀찮겠네 그래서 뭐였다? 결계란 거 뭐지? 말 그대로 이 바다를 지켜준 힘이에요 결계가 있는 한 도사제국이 이나라 침할 수가 없어요 분명 그야야 했었는데 군가위에결계 일부가 부서져버렸지요 에? 누가? 도사제국의 누군가겠죠? 알고 있어 아야 네 아마도 도사제국의 소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장소는 바닥지극의 일부만 알고 있어요. 응? 그렇다는 건... 배신자가 있다는 말이지. 와우... 그 배신자는 알고 계시기로 생각하지만, 사의 키치라고 축적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왜그가그런짓도 않은 걸까? 그렇네요. 아마도 이날에 대한 배신... 아니... 모우미 군주님에 대한 배신인 걸까요? 어쨌든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마녀의 와다노아라에 대신 대한 배신은 무거운 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의 햄빵을 쫓고 있어요 그냥 서학 도망치는 발음 빠르다니까? 상어 무서워 나는 너가 힘들어 내가 더 무서워 이 게임에 무서워 힘들어 내가 죽을 것같아 제가 마법 그사한다면 조금 이상한 계산을 시킬 수 있을텐데 아, 하지만 도사제국의가정 습격이 받은 탓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강력한 도깨 중저되어서 고도배 때문에 강력한 마법 사용하게 됐어요 이리저래 안을보지 젊... 못하다가 결국에 일부 부서져버렸지요 어이 어이 그렇게 까지기 쉬운 결계가 괜찮은 거인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 내가 힘들다 <웃음> 그 결계는 원래 아무나 선대는 것 보강하니까 이렇게 부서져 버렸으니 지금 문제가 될거 있지요. 해, 뭐 많은 일이 있었나 보네. 왜냐면그결계를 만든 자는 바로 바다 바다의 대마법사, 바로 아다노하라의 아버지시죠. 두든 마니아 들어가지 마. 맞꾸 저장 세이브. 것보다 배신자가 이런 짓니아고 있네. 근는데 나한테 그렇게 자세히 알려줘도 괜찮을까 네, 괜찮아. 그쪽 분에서 대한 얘기를 하면 아다노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시영해도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헤. 네. 하지만 방금 전의 얘기 내용은 부디 비밀로 해주시기 바래요. 알았어. 아다노하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하세요. 아다노라 씨가 돌아왔을 땐 다들 엄청 기뻐하더니 저는. 라도 아무도 기울지 않네요. 그렇지 않아. 어차피 전 혼에 빠진 새우예요. 아, 그렇지 않다니까? <웃음> 새우야. 죽자. 이 어, 불쌍해. 어, 불쌍해. 안주택을 택하고 말았어. 근데 안 죽죠. 내려가서 또 내려가서. 가짜기 아, 에서 준비해볼까? 가볼까? 그것보다 어디로 가는 건데? 아, 맞다. 미안, 미안. 그러니까, 결계는 총 6개가 있는데, 바다석과 해상적 섬에 각각 3개씩 있어. <웃음>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다채원 씨가 말한 대로는, 거기 망가진 건몇 군데지만, 어떤 청소 규계에 금이가보린것 같다고 하셨어. 저금 몰더라도 모든 장소 돌아봐야 해. 아, 크로마키 씨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음, 아, 잠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그쪽 가보려고. 알겠습니다. 와다 놓아라. 아, 다치마 씨 무슨 일이시죠? 응? 음? 아까 조금 느꼈지만 역시 키가 좀큰거 같은데? 에 그런가요? 줄어든 게 아니고 그큰 거야. 응, 그럼 와다노아라 옷을 새로운 걸 입혀줄게. 에? 헉, 어머, 짜라란 마법소녀 와다노아라 찐끗. <웃음> 아 귀여워 도트도. 어 바뀌었어 이거. 오. 와 귀여워 와도노 오로랑 짱 귀엽다 데스 히히. 가와이 데쓰 갑박기인 곳까지 와 흐흐 나 이, 그래도 히, 힘들지만 이것보에 덧보다 와와 어, 어쩌 와 와닿지가 울린다응 어, 귀여워 그러네 저울려 와도노씨 멋져요 에이 좋은 마부인데 미안해 지금 이정도밖에 못해셔서다채미야씨와다노와라 힘들거라 생각하지만 너 덕분에 큰 도움이 되고있어 정말로 고마워 아니에요 이쪽에말로 고맙습니다 잘 됐네 와닥짱 으아 응. <웃음> <웃음> 분명 방송은 1시간 3.. 아, 2시간 19분 52초를 하고 있네요. 녹화는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고. 아 이거 빨리 깨고 싶다. 힘들다. 그 자식 뜻대로 도지 않을 거야. 그렇게 두꺼보냐. 야, 이거 편집할 때도 그나마 좀, 이건, 대형인가 어느 놀아라! 나 이거 좋아! 이게 해파디! 어, 해파리 좋아. 해파디 좋아. 귀여워. 세세 귀여워. 그림책 머리 이것도 잘 그렸더라고. 아닥친 기뻐보이네? 하! 이런 나도 참! 정신 버처를 차려야지! 음, 어디로 돌아볼까? 지도를 보면 이런 느낌인데... 불기파시 되어 있는 장소로 가면 돼. 뭔가 조잡판지도네? 일단은 응. 해상청문제 돌아가볼까? 천상! 그렇지. 오케이, 리 그러면은 두 개, 세 개를 돌아야 되는 건데, 아까 그 섬. 조잡해. 조잡. <웃음> 조잡. <웃음> 대놓고, 에 조잡, 대놓고 조잡, 에헤. 일단 돈이 있으니까. 장비 있나?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간다. 우선은 이거를 네 4개 사놓고 독이 있을 수 있을까 4개에 4개에 10개 사놓고 이거를 투자하고 마지막 하나 투자하면 간다. 어, 맞다. 팔아야 돼. 이거 기본 아이템 있으니까 바다지방이 팔고 갈매기랩 빼고 이로카 팔고 타코타코에머 팔고 9원 220원 되고 오케이. 이제 가면 된다. 일단은 지상이니까 지상 3개를 돌아야 돼. 어라? 사케씨! 아, 와다노라 다행이다. 아직 출발하않았구나어머 그거 잘 어울려. 고마워. 무슨 일이야? 너에게 전해 식분꽃이 있어. <웃음> 와, 예쁘다. 부족이 되는 진주의 반지야. 너가부서히 돌아올 수 있도록. 사케씨, 고마워. 와다노아라. 도사제국이 지금 뭐라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나도 곤정님 위해 이 나라 지킬 거야. 그러니까 와다노아라. 너도 힘내. 응, 나도 힘들게.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해상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힘들잖아. 앞에 가는 길에 내 친구가 있어. 그가 재빨리 너희들 해상까지 올려다 줄 거야. 사켓이 이렇게까지 항상 고마워. 너를 위한... 이라면 이 정도는 간단일이야. 그럼 조심해가. 응, 나는... 난널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은 저 주인과 훅 하는 장면 너무 좋아 아, 물고기 황새찌 샤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러 괜찮다면 도와드리죠 해주의 해상까지 음속으로대시필요한말 걸어주세요 언제든지 오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해상까지 올라가십니까? 네문제가 왔다 방광이 터질 것 같지 매력긴 하다 아 음, 화장실 가고 싶긴 한데 배로 간다 참자 아닌가? 바다로 간다로 해야 되나? 바다로 간다로 해야 되나? 응 바다로 나갔다응 됐다 보면 그래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고독의 섬이란 섬을 가볼까? 어떻게 초보도 고독으로 가니? 저쪽으로 가자 알았어 응. 라저 어 혼자서 라저를 해 후카미는 혼자서만 다른 말을 한다 혼자서 다른 말을 해 신기하네 네 레벨 10이면 충분하니까깨 수는 있을거야 분명 도박이긴 한데 이기면 다행이고 쇽쇽 회복 꼭 이렇게 하면 뭔가 있다니까? 꼭회복한거 있으면 뭔가 있더라고 근데 바다 소리 좋다. 바다 소리인데. 계속 들으면 좀 그려. 고독의 섬. 세이브. 빠밤빠밤. 올라가자. 심모로 섬이네 행운 느낌 응 음, 정말 좋아하는 곳이네 내가 막기억에봤다면 여기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누구지 정태가 남아있다면 외로움 희미해지는 것네 이렇게 그분의 무덤 앞에 생각 잠길 수 있으니까 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후훗 어머나 사악하도다 아, 거뒀다. 그래서 길이 요구 밖에 없는데 아이템이 없네. 모개컷 캔슬 아이템이 있었던데. 여긴가 가끔 여기가 뭐 아이템 나오겠는데 좋은 거. 어, 피언저 어. 어, 스토리네 여기. 괜히 왔다. 아니야. 피? 와 어, 누구의 피지? 꼭 주인공은 그러고 달려가죠. 박지다. 박지 이름이 참 상어 지켜보고 있다. 짜란. 간역피에 딱 좋더라고. 찡긋 레베어 5,500원 돈 벌고 가자. 초반에 돈벌돈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일단 돈 벌자, 돈 벌자 오케이 이러면 3,500원, 3,000원 되겠지? 레벨도 올라가고 이제 이건 4,500원 아따 돈 많이 벌린다, 찌라킥 마지막, 그냥 공격? K11 은 이제 가자. 나머지는 아이템으로 버틴기면 되겠사 버틴기면 되니까. 잠깐만, 여기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오, 있다! 비켜라! 옳지. 수리검. 아이템을... 어방어구였어 갑옷이었어? 몰랐네 수리검이 갑옷이야? 헐 처음 알았네 오 저기도 아이템 있다 7호 오 회복하고 대격 기먹은 한침받아 어, 재모넣다 아, 저거야 하이틀 못어었네윽 삼위키치 오이씨, 바뀌었어 아니, 그게 아니, 아니고 너희들은 이런 곳에 뭐하고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할 말이야 너희 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아, 목소리가 바뀌었다. 망했어? <웃음> 아, 또 실패했어? 자꾸 바뀐다. 돌을 부실 생각이었니?